<웃음> 오 이제 잘 노네 자 오늘도 출근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지금 네오 바이도 섭한네 열심히 배우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. 음. 그래도 배우려는 자세가 너무 이쁩니다 제가 이 친구랑 베트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보고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알려줘서 우리 직원을 열심히 교육시켜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? 아아야야어어여여오오여요우우유유으으 어. 어. 이 e. e. 이야 잘했어요 걸앤 걸앤 음. 어, 이렇게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를 뽑은 이유는요 순수함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말이 잘 되면 편하겠지만 어, 그만큼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어, 한국어 못해도 되고 음, 제 나름대로 괜찮은 친구를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. 우리 하가 변해가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, 우리 커피 먹자 커피. 네, 엠 옹차. 아, 엠 옹차. 안무나 카페 옹카페. 안 카페, 엠 차. 아, 좋아. 응. 응. 아, 응. 아, 응. 아, 응. 아, 와, 직원 있으니까 편하네요. 매장 혼자서 먹다가. 감사합니다. 음? 응. 그리고 우리 하도 제가 유튜브를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 다 이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. 하, 홍과, 뭔가, 뭐냐, 짝짝아, 짝, 허비, 이제 공부해, 허비, 나는 선생님이야. 꽤 그래도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. 음,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. 와, 많이 했네. 잘했어, 잘했어. 여, 형수님. 어떻게 잘해요? 진짜, 진짜. 요 여, 요요요요요요요 <웃음> 너무 혼내지 마요. <웃음> 아이고 요. 이제 이렇게 저희는 <웃음> 슬기로운 아, 회사 생활입니다. 요, 요, 요, 요. 예. 직원이 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. 놀러 오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, 오빠. 응, <요>. 그래. <웃음> 수업 끝. 수업 끝. 벌써? 어, 지금은 뭐 나가서 야외 촬영이 없는지라 오늘은 슬기로운 회사 생활 하루종일 제 옆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식으로 하지 않고 편안하게 편한 오빠의 입장으로 가리켜보고 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어,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편집도 끝났고 밥 먹을 준비해야 형수 네. 이제 밥 먹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뭐 먹어요? 어늘 뚱밥? 고기고말고기고기국고기 응. 고기 고기. 고기, 고기. 고기. 고기 말고 고기네오기네기예요고기볶음네 고기. 알겠습니다 나 김치 어, 찌개뭐 하고 있어 한 우리 와봐 같이 해야지 나 아니 모른척하지만 모른척한다고 <웃음> 너 몰라 뭐해 뭐해 뭐해 너, 어, 너 이거, 이거 할수 있어 요리 할수 있어 잘해? 네. 음식 맛있게 해주세요 형수 난 작업 편집 끝났지롱 어? 끝났어요? 봄날 끝났지롱 저건 어, 어, 오빠냐 하아 오늘 오빠 일하는 거 보니까 어때? 안끝 형란 응. 훙 오빠 마사아 남성자 어? 오빠 너 네. 손깨우 선거에요 네어네네 <웃음> 해결해줘 와 내가 직원은 진짜 잘 뽑았다 그죠? 양비엔잘 뽑았죠? 아,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. 뭐, 안 nói gì v ậ đúng không? lâu, cái này b 은 c h ư a 일부러, 어,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. 이상한데, 기분 이상한데. 어, 잘 뽑은 거 같네요. 어, 이렇게 끼도 있고, 2만안컴접티엔컴 h ô n g gần t 이 ề n k h 자 sợ cái sáng 어 이제 잘네 예. 야, 오늘, 나이 곰나이 안 고기, 고기. 그게... 고기. <êm>.. 고기. 고기. 자 그래도 회사에 이렇게 두 여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정말 슬기로운 회사 생활이네요. 회사에서 지내고 회사에서 밥 먹고 이제 조금 정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촬영에 쪼들리고 돈에 쪼들리고 어떻게든 어렵게 어렵게 버텨왔는데 조금 조금씩 사람답게 이렇게 정겹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다 같이 열라붙어서 어,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감사. em u ố n 컵 k h ô n 누구의 맥주 잘 먹으면서 엠 m kíp, em kíp tên 아니야, 너 좋아했어. 그때 비아셋에서 좋아했지? 응. 비아셋에서 맥주 많이 먹더만. 많이. đợi. nô. ă 나 đi. nhìn t h ấ không thích l 여기, 여기 tên 그 안녕 괜찮. 헬로 냠. 응. 엠 ngủ ở đây k h 와, 나 진짜. Em k h ô 가조을 밀어. 자, 이제 깔끔하게 다, 다 밥을 먹고 우리 또 한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. 한 거지. 오. 넉넉어 <웃음> 어느새 이제 일도 다 하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네요 퇴근아 숨어 빨리 가 집에 해줘 <웃음> 집에 가나 불안해 오빠 돈더못줘 네가 늦게 퇴근한다고 돈을 더못 준다고 오 <목소리도> 아, 돈이 없어요 컴컷댄아 컴커댄아 뭐야? 네컴커어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<목소리도> 계세요 오 맞아 안녕히 계세요